자리야? 응? <웃음> 오늘은 H마트에서 사온 이 북창동 순두부 매운맛이랑 김치 해서 같이 밥 먹고 나가보려고 해요. 오늘 일요일이어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더웠었는데 뉴욕은 아직 한창 좀 추워요 썰렁하고 되게 으슬으슬해서 오늘은 이렇게 입어 봤습니다 이렇게 입었고요 이 위에다가 트렌치코트 입고 나갈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산 맑은데 너무 춥다. 나를 집에만 있기 싫어서 다시 메해탄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음~, 음, 음 맛있어 맛있어 엄마가 일어나서 졸렸구나 너. 뭐. 그렇지 좀더자 이쁘나 좀더자 And um, in some of the largest protests you had close to a million people mobilized.